27번.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 자, OX 바르게 된게 뭐냐 했는데,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기억과 니은은, 예,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보겠습니다. 범죄 또는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증거위주죄에서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그래서, 어 맞는 얘기고요. 우리 법전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155조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어, 인멸, 은닉, 위조, 변조 또뭐쭉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 했기 때문에 뭐 징계사유 성립에 관할된 것도 역시 예, 마찬가지다. 그죠? 예. 그리고 정상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까지도 다 포함한다. 우리 8년 이렇게 봤죠. 그래서 기억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은번에 보시면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요한 것은 직접이야 자 직접 자 깨끗하게 해볼게 자 깨끗하게 자 직접이라는 걸좀알아줘 자신이 직접이야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에 관하여 자 누구? 자기의 이익의, 이익을 위하여야 그 증거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오케이 어 세삼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직접 자신이 직접 그것을 은닉을 하던가 뭐 망가뜨리던가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시키면 안 돼. 시키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증거인멸 교사가 된단 말이야. 누구 시키면 안 되고 자신이 직접 여기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자신이 직접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사람을 하나 죽였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뭐, 칼이 있다고 봅시다. 사람을 칼로 죽였어 근데 이제,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내, 자기 스스로가 그 칼을 갖다가 어디다가, 저기, 어, 뭐, 뭐예요. 무슨, 어, 용광로 같은 데다가 던져갖고,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이건 괜찮다는 거야. 어디, 쇠, 물에다가 넘겨서 전부 다 녹여버렸다든지, 어, 도대체 그 증거를 알수 없게 어디다 은닉했다든지, 멸실했다는 거는 죄가 되지 않는데, 누구를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공 근데 밑에 보니까 공제3자와 공동하여 해, 그런 행위. 자, 자기가 직접 여기 가담해갖고 하는 건 상관 없어. 근데 남한테 시키면 안 돼. 증거인멸 교사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시키면 안 된다는 거. 중요한 단서는 뭐다? 직접이라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자, 되셨고 이제 그 아래 거 한번 볼게요. 예, 네, 아래 거. 이제 디귿과 리을은 틀렸는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또 봅시다. 어 여기 보면은.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갑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끊읍시다. 공범 종속성에 관한 일반 규정인 31조 1항 그리고 공범과 신분에 관한 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갑이 신분이 없는 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했는데 자 틀렸어. 자 틀렸고 어디가 어떻게 틀렸냐면은 일단 어, 지금 여기 보면은 31조 1항하고 33조 단서가 있다면은 33조 단서가 우선하게 됩니다. 예. 단서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어, 31조 1항하고 33조가 있다면은 33조의 아가리가 벌려지는 거지. 33조가 더 우선한다는 얘기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33조 우선 적용.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어, 리을 보내 볼게. 어, 갑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을과 공모하고, 공동의 의사에 따라, 을과 함께 자신을 무고한 경우, 자기 무고 아니야. 내가 이거 수천번 얘기했잖아. 자기 무고 죄안 된다고. 자, 허, 사. 자기 무고, 사자 무고, 허무인 무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답 몇 번? 2번 고르시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기억,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리을다 틀렸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뭐난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나 그냥 금방 후딱 해치워 버렸어 이런 거.